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에코프로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하한가 나왔던 6만원의 강력 추천드렸습니다. 전고돌파 나올 때도 재추천드렸고 6만원 기준으로 1000% 넘게 상승이 나왔네요. 전고돌파 기준으로는 440% 이거는 1봉이고 역별 끊고 올라왔을 때 재추천드렸고요. 주황색깔 원에서 매도 시기가 언제냐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역대 신고가 가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올라갈 때 매도하지 말고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계속 홀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11선 이탈 없이 운 좋게 계속 추세를 탔기 때문에 쉽게 홀딩이 여태 가능했었고요. 최근에 2억 수익 인증도 있었죠. 지금은 11선과 주가가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1차 지지로서 기능을 잃었고요. 이제 뒷방지지로 밀려난거죠. 주가와 11선이 가까우면 1차 기준이 됩니다. 근데 주가와 11선이 한참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11선은 1차 지지가 될 수가 없는거죠. 추천하고 11선 추세로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주가와 11선이 그렇게 많이 이격이 벌어지지 않고 가깝게 붙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도 11선이 가까운 지지로 확실한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급등이 나와주면서 주가와 11선의 거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11선은 4차 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평단에 따라 포지션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전과 다른 흐름이 되었다 지금은 주요하게 장대양봉의 중간값인 65만원 여기를 1차 2차 지지로 보셔야 되겠고 오늘의 시가 59만원 정도를 2차 3차 그리고 밑에 5일선, 11선, 15일, 11선 이렇게 깔려있는데 11선 같은 경우는 4차, 4차, 5차 이런 뒷방지지로 밀려난 상태니까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하락시 분할 매도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시 분할 매도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꺾이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는 거고 에코프로는 여태 분할 매도할 구간이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1선 지키고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가 에코프로 그룹주 있죠. 실적이 좋게 나오면 또 재료 소멸 나올 수 있으니까 큰 변동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지금 워낙 광기에 잡혀있는 종목이라서 그런 걸 무시하고 또더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여태 동일하게 추세 매매하시면 됩니다. 상승하면 계속 홀딩하고 무너지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돼요. 한방에 매도하면 자꾸 이런거를 놓치게 되는거죠. 이런 구간에서도 이때도 내부자 거래 이슈가 또한번더 나왔죠. 이때도 전량 매도하지 않고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홀딩을 해봤다면 뒤에 또 추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다음 에코 프로비엠 역시 동일하게 내부자 거래로 하한가가 나왔을 때 추천드렸고, 또 여기 역별 돌파 나오기 직전에 삼각수렴 자리에서도 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돌파하고 우다다다 크게 올라갔고, 얘도 역시 동일하게 현재 얘는 21선, 지지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21선 기준 차 보시면 되고 주가와 21선 거리가 벌어졌으니까 역시 3차 4차 정도 지지로 보시면 되겠죠 1차는 오늘 장대양봉 종가와 시가 중간값인 2 7만5천원 정도 1차로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가 2 5만8천원 다음 밑에 장기입형 가깝게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는데 얘네 어, 중에 골라가지고 본인 평단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고 어, 주요하게 또 21선 다음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11선 타고 가고 있었는데 자 11선 타고 가고 있었죠. 11선 지지 여기서 또 11선 지지 이후에 11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이 나왔을 때 전략매도 하는게 아니라 분할매도 하거나 여전히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되고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19만원 이탈이 없으면 홀딩이 가능했고요 장중에 19만원 이탈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15일선을 이탈을 했고 요 구간에서 전략매도가 아니라 분할매도를 했으면 되는거죠 분할매도하고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홀딩을 해본다 다음날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오면 그때 또 분할매도하면서 전략매도 생각하는거고 남아있는 물량은 올라간다면 계속 홀딩이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추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고점에서도 박스를 보여줬고 21선 지키고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면 되는 구간이었죠 신규 매수할 경우도 뭐 21선 짧게 손절 잡거나 아니면 박스 하단 손절 잡았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 코스모 화학 역시 중장기 추천 주고 20년도에 역별 돌파 초입 나왔을 때 무료 추천도 같이 드렸었고 작년에 또 역별 돌파 한번더 나올 때 재추천드렸습니다. 이게 1파고 이게 2파 2파에서 이제 올라오는 자리니까 다음 3파가 나올 것이다. 1파보다 2파가 더 크게 나오고 2파보다 3파가 더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아주 안정적인 자리다 추천을 드렸고 결국 이때 기준으로 520% 상승이 나왔고요 전고돌파 기준으로는 260% 상승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5만원 드렸고요 5만원 초과도달 자, HLB 과거 차트 1파 확인하고 2파 나오는 자리에서 중장기 추천드렸고 바로 단기에 크게 올라갔죠 또 무너질 때 이제 2파가 끝났고 다음 3파가 나올 거기 때문에 눌림 추천드리고 운 좋게 바로 3파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파동 접근을 봤을 때 언제 다음 파동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다음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중장기 접근은 가능한 거죠 HLB 같은 경우는 1파 나오고 좀 쉬어갔다가 2파 나오고 바로 급하게 3파가 나왔죠 근데 이렇게 급하게 3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요런 구간처럼 또 한참 쉬었다가 한참 쉬었다가 나중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행보가 길어지는 것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런 지지들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면 요 하단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면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잃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중장기로 들어갔다 한들 손절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 어, 이탈을 했다면 정리를 했을 것이다 이거는 코스모학 일봉이고요 역배열 돌파 초입 확인하고 재추천드렸고 요때 그러니까 기준으로 5만원까지 홀딩 했으면 5만원에서 전량매도 했으면 90% 수익입니다 90% 먹어도 엄청나게 훌륭한 거죠 단기에 근데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 분할 매도 하시는 분들은 홀딩하고 있다가 매도 안합니다. 매도 안하고 홀딩하고 있다가 4만원 이탈할 때 제가 1차 매도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올라갔다가 홀딩합니다. 내려오니까 분할 매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4만원 이탈할 때 1차 분할 매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합니다. 또 떨어지면 또 정리하고요. 근데 안 떨어지고 반등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은 여태 추세 홀딩이 가능했던 그림이고요. 단기 2평을 넣고 보면 얘도 여기서 21선 이탈이 처음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요때 1차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이 가능했다. 에코프로 BM이랑 유사한 흐름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은 5일선이랑 또 주가가 멀어졌기 때문에 5일선은 1차 지지가 될수 없고 앞에 역시 동일하게 봤듯 캔들의 중간값 그 다음 시가 오 5일선 다음 또 이전의 상한가 가격 이런 식으로 캔들의 종가와 시가 그리고 중간 값을 보면서 캔들 지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단기 입평과 가깝다면 단기 입평 대응하시면 되고 단기 입평과 주가가 멀어지면 캔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포스코 ICT 월봉 역배열 끊고 박스 구간에서 급등 한번 나왔을 때 제가 이거는 느리겠지만 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중장기 추천드렸고 돌파 기준으로 60% 눌림 기준으로 10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만원 초과도달 나와줬구요 현재 고점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농화성 과거부터 추천을 했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고요요때요때 뭐 이때도 추천을 드리고 좀 밀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죠 마지막 재추천 줬을 타점이 역별 돌파 초입자리고 단기에 8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셀바스 AI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죠 기존 1월에 역별 돌파 초입자리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하고 또 최근 3월에도 고점 박스에서 추천하고 20% 30% 급등 후에 제자리까지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21선 이탈할 때 매도사인 드렸고요그 이후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으로 급락이 나왔죠 오늘 하한가까지 가진 않고 저가 21% 종가 마이너스 14% 61선 회복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불행중 타행으로 셀바스 헬스케어는 하한가 마감인데 셀바스 AI는 시가를 지키고 마감을 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의 시가 22,000원 그리고 오늘의, 저가, 오늘의 저가가 21,000원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가 잡혔죠. 여기를 이탈하면 전략매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지키면 이제 홀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짜 반등 주면서 결국은 이탈할 확률이 높다고 제가 주말에 분석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탈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어, 전량은 못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정리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월봉을 보시면 완전 최고점이죠. 요런 자리랑 유사한 자리란 말이에요. 요런 자리에서 무너지고 가짜 반등 주다가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잖아요. 이게 고점대비 마이너스 65%입니다. 뒤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60% 정도 나와주면 15,000원까지 빠져요. 15,000원이 이전에 종가와 시가가 일치하는 자리고 여기까지는 최악의 흐름으로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정도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그리고 요게 장기 입형 가격이랑 일치하는 자리기도 하죠 17,000원대, 13,000원까지 요 구간까지 빠지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과거를 보시면 항상 급등한 다음에는 장기 편까지 무조건 닿습니다. 더 과거로 가봐도 장기 편까지 무조건 닿아요. 여기도 보시면 튀었다가 뒤에 닿죠. 더 뒤로 가봐도 여기서도 급등 나오고 장기 편까지 빠지고 계속 뒤로 가봐도 다 똑같습니다. 어딜 가봐도 급등, 장기평까지 급등, 장기평까지 똑같죠? 급등, 장기평까지 여기도 뭐 똑같고 더 뒤로 가봐도 똑같을 겁니다 자 여기도 급등하고 장기평 닫고 요구간이 어, 좀 크게 많이 올랐던 자리인데 역시 6 0 0 0원대까지 장기평까지 빠지죠 장기평까지 빠지고 급등 이렇게 딱 닿는 자리 이 성질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장기입형이랑 멀어지면 다시 장기입형에 가까이 붙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차익실현이죠. 여기가 고평가, 과매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또다시 저평가 구간을 만들고 다시 또 올리고 또 빼고 이렇게 반복 파동이 겁니다. 다음 구형테크 금요일에 무료 추천주였죠 3000원에 역배열 돌파자리에서 추천하고 큰 역배열 노란까지갈수 있다 이전에 추천했던 러셀 얘도 무료 추천주인데 동일한 타점이었습니다 러셀도 여기 역배열 돌파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29% 상승이 나왔죠 유사한 타점에서 추천을 드렸고 그 전에도 작은 역배열 끊었을 때 추천드렸고 구형테크는 여기서 45% 상승이 나왔고 러셀은 35% 결국 역배열 상단 노랑까지 도달하고 하루만에 14% 급등이 나오셨습니다 이거는 1봉이고 자 눌러줬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다 운 좋게 노랑으로 바로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오늘 윗꼬리 달고 반짝 상승 마감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매매가 가능하니까 분할 매수하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보시고요. 이건 1봉 하루만에 14% 박스 돌파 타점 복습하시고요. 러셀도 1봉으로 보면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하고 하루만에 20% 29%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왜 추천하는지 다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런걸 공부하시고 같은 타점, 유사 타점에서 반복해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 추천주였던 서플러스 글로벌도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하고 바로 하루만에 27% 급등이 나왔고요 이때 추천했던 타점이 전고 돌파했던 타점이었고 뒤에도 역별 돌파가 나왔던 자리에서 반복 추천 다음 루닛도 무료 추천주 역별 끊고 올라오는 10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역대 신고가 찍고 최대 180% 수익나와줬고요 아직도 고점에서 박스 유지 중에 있으니까 고점 박스 매매하시면 됩니다 다음 제이오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 하루만에 13% 또 고점에서 전고 돌파 나올 때 재추천드렸고 오늘 또 역대 신고가 찍어줬죠. GI 이노베이션, 얘도 전고 돌파 타점에서 두번 추천드렸고요. 제가 전고 돌파 타점 잡을 때윗꼬리는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캔들의 몸통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하고요.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꼬리보다는 몸통이 더 강력한 저항대라고 의미를 두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고요. 다음 성우 하이텍, 약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하고 25%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EV 첨단 소재, 갯매우기로 추천드렸고 박스 돌파한 후에 갯매우고 초과 도달로 최대 260% 오늘 상한가 마감 나왔죠 이것도 운 좋게 우다다다 올라갔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남아있는 물량을 홀딩했다면 꿀수익이 단계에 나왔고요 다음 덕산 데코피아 월봉 역배열 끊고 쭉 올라오면서 최대 50% 수익 나와줬고요 제가 추천을 하는 타점 중에 요 타점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타점 대표적으로 루닛이 교과서기 때문에 루닛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찔끔찔끔 내려올 때 저점잡을 생각하지 말고 추세를 딱 돌렸을 때 발등 혹은 무릎에서 조금 더 비싼 자리에서 매수해서 정배열 나올 때 반복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역배열에서는 하지 않고 정배열에서 매매를 한다. 다음 4월 7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하한가였다가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으로 상한가 최근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이 제출 지연으로 급락 나오고 또 제출하면 급등이 나오고 반복이 나오고 있죠. 환기 종목이고 동전주 적자 지속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게 좋은 종목이고 다음 JNTC 시간에 9.9%였고 고가 8% 종가 1%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계속 박스 내위치에있고요 추세 박스 위에 있고 상승했던 이유는 스마트폰 하웨이 그리고 유럽 전기차 수혜로 디스플레이 수혜 수주 잔고가 1조 1 0 0 0억까지 늘어날 것이다. 다음 다이나믹 디자인 시에 8.6%였고 고가, 상한가, 종가 16% 크게 반짝 바닥에서 니켈 관련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고점 박스가 지금은 유지가 되고 있네요. EV첨단 소재랑 지분 관계로 커플링이기도 하고요. 다음 JI테크 시간에 7.5%였고 반도체 관련해서 파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가 상한가 종가 14% 크게 반짝하면서 기존 박스에 갇혔고요. 박스 상단 가격이 2800원, 2700원 마감했네요. 다음 휴림 로봇 시외 7%였고 고가 8% 종가 3%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상한가 얘는 어, 별 반응이 없었네요. 어, 주가 자체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워낙 받았고 또 동전주였기 때문에 제출이 큰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강한 반등이 나온 것 같고 휴림 로봇은 그정도까진 주가가 크게 빠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게 반응이 나온 것 같네요 다음 액트로 시외 5.6% 2차전지 음극제 호재 관련해서 반응이 나왔고 고가 9% 종가 2% 반짝 다음 EV 점단 소재 시외 5%였고 어, 리튬 관련으로 계속 추세 상승, 상한가 마감 다음 석경 AT 반짝 주성 엔 g 반짝 대원 화성 반짝 HLB 이노베이션 유니언 머티 TMC DB 하이텍 빅텍 자비스 중앙, DNM, 캠트로스 어, 모두 다큰 반응 없이 반짝 상승 흐름 오늘 상한가 마감한게 스튜디오 산타 EV 첨단 소재 이 두개가 가장 크게 상승 마감을 한거고요 상한가를 제외하면 다이나믹 디자인 SI 테크 이렇게 두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짝하고 큰 윗고리를 남기고 마감한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잘 숙지하시고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4월 12일 시간의 특징주 KPM테크 상한가 관련주인 한일진공 테콘도 4% 정도 KPM테크가 일본 업체인 SBTL 첨단 소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파우치 필름 시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국산화 전고체 배터리 국책과제 선정 부각 KPM테크 월봉이고 크게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흐름을 반복해서 보여줬고 최근에는 이렇게 쌍봉이 타라고 죽었던 타점 복습하시고요 2350원 정도 여기 이탈하면 죽는거였죠 이게 이탈이 나오기 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크게 빠진다 이탈하고 크게 빠진 상태 동전주까지 적자 지속 종목이고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최근에 신저가 300원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급등하고 또 제자리 행보 보여주다가 올라와주고 있고요 600원 600원이 이전에 2월 위꼬리 저항 그리고 241선 1년 저항대랑 유사한 자리니까 600원 종가상 한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또 이전처럼 크게 또 밀리겠죠. 동전 주니까 길게 가져가지 말고 크게 물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튀어주고 빠질 때 튀어주고 빠질 때 본전 생각 버리고 과감하게 전략매도해서 기회비용 살리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신저가로 내려가는 종목들은 이탈마다 일부라도 정리를 해줘야 본전 생각을 버리고 매도를 해야 기회비용을 살립니다. 안그러면 계속 끌려 내려가니까 답이 없어요 카프로 최근 리딩이고 이걸 최근 신저가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역배열 종목에 대입해 가지고 기회비용을 좀 살리셔야 됩니다 다음 한일진공 역시 동전주 적자지속종목 역배열로 쭉 빠지고 있고요 최근 상한가 나왔다가 또 제자리까지 빠졌고 이렇게 바닥에서 튀어주면 어, 튀어주고 무너질 때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보일 때 꺾이는 흐름이 보일 때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또 올라오면 또 무너지겠죠 최저가 360 이탈하면 반드시 절약매도 하시는 게 좋겠고 다음 텔콘 텔콘도 4% 정도 얘도 똑같죠 쌍봉이 탈하고 죽었고 이후 계속 하방 이때 박스 한번 보여주다가 하단이 탈하고 하단이 탈하고 죽었고요 거의 동전주까지 내려온 상태 앞에 봤던 애들과 동일하게 튀어주고 빠지고 이렇게 크게 튀어주고 빠질 때 정리를 하는게 낫다. 천원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이전처럼 또 크게 튀어주고 빠지면 요런 구간에서 정리하시고 종가상 12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다음 전기차 호재로 이수화학 상한가 월봉부터역열 끊고 정배열로 올라오다가 전고 돌파 또 전고돌파하면서 역대신고가까지 올라왔고요 최근 크게 박스 위에서도 또 박스 형태를 보여주다가 돌파하고 추가상승 또 돌파를 해줬고요 돌파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 역대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은 없습니다 저항은 없고 이제 이전처럼 계속 추세 매매를 해줘야 되고요 단기평을 넣어볼게요 5일선, 1일선이 5만원 정도에 위치해 있네요 근데 주가가 이제 시간의 상한가로 10% 또 멀어졌기 때문에 이게 1차 지지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3차, 4차 정도 지지로 보시고 내일에 시가나 저가를 1차로 보시고 오늘의 종가 55,000원을 그 다음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상신 EDP 에도 전기차 2차전지고 최근 2만원 돌파하고 이렇게 크게 박스였고 박스 돌파 역대 신고가 자, 일봉도 최근에 크게 박스를 보여주다가 살짝 빼꼼 돌파한 자리에서 시간에 7.9%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역대 신고가 또 가졌고, 기존의 저항대 26,000원이 이제 박스 상단이 이제 지지로 변하는 거죠. 26,000원이 1차 지지로 중요하고, 그 다음 21선이 24,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박스 중앙 가격이랑 일치하고요. 그 다음 22,000원 정도 박스 하단. 이렇게 크게 주요하게 3개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추세선은는 이렇게 다음 한농화성 4.8%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중장기 추천주였고 역별 돌파 자리에서 추천하고 80% 상승 역대 신고가 26,000원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고요 근사치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밀렸죠 여기 끊고 올라올 때 14,000원에서 제추천 드렸고요그 14,000원 가격이 장기입형 1년선 2년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점박스 만들어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추가 급등 나와줬고 또 위에서 한번더또 박스를 만들어줬고요. 최근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된 패턴이죠. 장대양봉 치고 치고 빠지지 않고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다가 위로 한번더 치고 또 올리고 또 옆으로 한번더 가다가 한번더 치고 이런 식으로 박스 업그레이드를 순차적으로 해주고 있는 흐름 이때 박스 하단 박스 하단 지지 잡고 매매하시면 되는거고 박스 상단 가격 저항이 23,000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23,000원이 1차 지지가 되고 다음 2만원 정도 여기를 박스 하단 다음 지지로 보면 되는거죠 중간값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주요하게 하나 둘 추세는 이렇게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에너지 2%대 전기차 리튬 관련주고요 리튬으로 미친듯이 올라갔고 상패위기가 있었는데 리튬 호재로 전고 돌파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있었던 종목이 부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매우 낮은 확률로 올라갔고요 현재 고점에서 박스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선을 지켜주고 있고 1차 지지, 2차 지지 이탈하면 크게 하락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한 이런 식으로 쌍봉 형태로 이탈이 나오면 쌍봉 데이탈이 나오면 크게 빠집니다 항상 고점에서 쌍봉 조심하시고 단기 2평 11선 종가상 이탈 없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15일선 21선 21선이 최근에 밑꼬리랑 겹치는 자리가 되네요 다음 EN 플러스 2차전지 리튬 니켈 얘도 2%대 상승이고 기존 추천주였죠.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 또 눌림 추천드리고 올라갔고요. 현재는 고점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얘도 15일선 지키고 추세고요. 오늘 5일선이랑 11일선 동시에 회복하면서 별 돌파 해줬고요 12600원 안착하면 이제 13000원 요구간 돌파 시도하면서 52주 신고가 시도해주는거고 만원대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거 경계를 해야되는 자리고요 역시 앞에 설명했던 종목이랑 똑같이 고점에서 쌍봉이탈이 나와준다면 만원 이탈하면 쌍봉이탈 나오는 겁니다 요때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쌍봉이탈은 아까 텔콘 월봉에서 봤죠 텔콘 월봉으로 보면 요구간 어, 이렇게 이탈하면 크게 빠진다 다음 이지 히토류 2차전지 수소차도 되고요 얘도 역배열 돌파하는 타점에서 두번 추천드렸고 최근에 160% 상승 고점에서 현재도 11선 지키고 박스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1선 이탈 없죠. 22,000원 오늘 돌파하다가 실패를 했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11선, 21선 밑에 단기평 보셔도 되고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되는 양호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때도 고점에서 박스 유지해 주다가 돌파 빼꼼하고 추가적으로 더가줬고요 다음 서남 9.3%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전기차 쪽으로도 엮여서 장중에 급등이 나왔고 같은 이유로 시간에 9%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전기차 시대 전력난 해결사로 이목이 집중이 된다 경쟁사 대비 최고 10배 생산 속도 고온초전도 선제기술부가 세살 정도 된 신규상장주고 박스형태로 좀 보여주다가 여기 하단 이탈하고 죽었구요 역배열 끊으면서 이렇게 역배열로 가다가 역배열 끊고 전기차호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1봉 11선 이탈 없이 올라와줬고 최근 요렇게 박스 장대항봉 후에 박스 보여주다가 뚫어올렸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34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윗꼬리 저항대 3650원 정도 그 다음 정고점 몸통 하나, 다음 또 정고점. 이렇게 정고점 기준으로 세개 주요하게 저항 보시면 되겠네요. 지지는 내일의 시가나 저가 1차로 보시고, 오늘의 종가 2차, 다음 481선 3차, 오늘의 시가 4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이격이 있으니까 중간 값으로 2900원 정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적자 지속 종목이네요 참고하시고요 다만 지난해 매출액은 64억 460% 증가를 했고요 36억 적자에서 24억 적자 적자긴 하지만 매출이 좀 증가를 했다 다음 중앙 dnm 한기종목 5.5% 감사보고서 제출한 다음에 계속 추세를 타고 있죠 동전주까지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급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이때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급락 제출 적정 받고 이후에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기종목이니까 관심 끄는게 좋겠고 가든 말든 현재 보유자분들은 5일선 이탈 4,900원 이탈하면 그때부터 분할매도 시작하시고 지켜 주면 계속 홀딩 하면 되죠. 뭐 지금 추격하고 싶다. 나는 이거 추격 안 하면은 잠이 안 온다. 밥을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은 역시 동일하게 4,900원 5일선 손절 잡고 추격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초보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추격하고 급락이 나오면 대응을 잘못 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가만히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을 권장드리진 않고요 또한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이처셀처럼 개파락으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처셀이 잘 올라가고 있다가 개파락, 그 다음 또점하한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손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손절가를 휙휙 지나가기 때문에 손절이 안되죠 이런 재수없는 일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재무가 안좋은 종목들이 급하게 올라갈 때 무리하게 추약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도 무섭죠 관리종목 동전주였던 현진 소재인데 바닥에서 사연상이나 급하게 상승이 나와주다가 바로 정지되고 상태됐습니다 스포츠서울 이현상 찍고 바로 상패됐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마지막 불꽃 주고 갑자기 정지되는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동전주 재모안 좋은 종목들은 바닥에서 급하게 오른다고 해서 따라 붙으면 위험할 수가 있다 다음 TFE 4.8% 신규 상장 주고 2월에 AI 반도체 관련 호재가 있었고요 신규 상장주 특성대로 튀었다가 빠지고 정배열 한번 보여줬고 다음 눌러주고 또다시 2차 반등이 나와줬네요. 여기 만원 상장시가 돌파해주면서 주가 업그레이드를 해준 상태 이 만원은 다시 지지가 되는 거고 오늘 만원 지지 받고 반등이 나왔네요. 만원 이탈하면 또다시 크게 빠지니까 주의하시고 지금은 요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신성 ENG 4%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차세대 태양광 모두를 공개한다는 소식 월봉은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상태 이때 박사단 살짝 이탈하고 다시 또 회복을 했고요.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고. 약별 살짝 끊고 올리고 있네요. 일봉, 정고 돌파하고 1년 선 돌파한 착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 보여줬고요. 전고점 2100원 정도 481선 2년 저항대랑 겹치는 구간. 여기 돌파한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전고점 여기 보면 되고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 해줄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박스 여기 이탈하면 다시 또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도로 행보가 나오는거죠. 여기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 금량 그린 파워 2.4% 신규 상장 주고 고점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히탈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역배열을 끊으면서 바로 급등이 또나와줬고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 꼬리로는 이렇게 박스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밑에 지지는 장대항공의 시가 그리고 최근의 저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대는 기존의 박스 상단 27,000원 정도 다 29,000원 정도 역대 신고가 이렇게 위로 3개 주의하게 보면 되고요 박스 매매 구간 다음 GI 이노베이션 3.9% 면역항암제 호재 최근 추천주였죠 전고돌파할 때 한번 추천 또다시 24,000원 전고돌파 오늘 나올 때또 재추천 드렸고요 최대 30% 가까이 수익 나왔고 기존의 저항 때였던 24,000원 추천 가격이 이제 또다시 지지로 변했고요 그 다음 오늘의 시가 저가 이렇게 세개 주요하게 지지 잡고 추세 매매하시면 됩니다. 4월 하순에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 관계자들이 방미 경제 사절단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명단에 지 i 이노베이션이 확정은 아니고요. 특징주로 엮여서 반응이 나온 것도 참고하시고요. 이제 어떤 회사들이 경제 사절단에 포함이 될지 이 명단을 확인하고 바로 명단이 뜨면 추격 매수가 가능은 하겠죠. 다음 SK이노베이션 3.4% 주주 환원채 자회사 수익 기대감도 있고 자 월봉 역배열로 빠지다가 살짝 끊고 올라오는 자리고요. 과거에도 이런 자리들이 있죠. 제가 늘상 추천드리는 타점들입니다 여기 추천 여기 추천 여기 추천 매일 추천하는 자리죠 이번에도 같은 타점에서 박스 돌파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사한 타점의 추천주가 이구산업 약배 끊고 박스 보여줄 때 추천드렸고 정고점 5천원까지 갈수 있다 바로 딱 5천원 도달했죠 현재 SK이노베이션도 유사한 타점이고, 시간 투자를 해준다면 30만 원까지 볼수 있는 타점.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닙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유사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일단 얘는 대형주기 때문에 2구산업처럼 빠르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뭐 얘도 여기서 빠르게 올라갔으니까 지금도 모르는 거죠. 1봉은 장기입형 481선 안착한 자리고 19만원 지지 1차로 중요 그 다음 밑에 또 장기입형 깔려있으니까 딱 만원 단위로 깔려있네요 이렇게 주요하게 세개 지지 보시고 1봉의 저항대는 전고점 21만원 24만원 다음 또 27만원 8만원 정도 전고점 보면서 저항 때 체크하시고요.